어, 이거를, 부모의 유리화 하는 게, 네. 부모의 숫자, 부모에 있는 루트 숫자를, 분자하고 분모에한 번씩 다곱해주는 거. 그러면, 7루트가 두번 만났으니까 제곱이 된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냥 7로 나오고, 여기 위에는 루트 21로 나오어 아, 선생님, 그러면요. 그 밑에 있는 음. 루트가 있으면은 루트를 한번더 곱해주는 거니까 막 밑에 음. 이제 우리가 막그 이렇게 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가 이렇게 같이 딸려 있는 애들 있잖아요. 네. 음. 이런 애들도 그러면은 루트 그냥 루트만곱해주면 아, 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그렇게 곱해주면 음. 음. 선생님 그 유리화라는 게 뭐예요?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아..분모에 어, 있는 유트를 없애주는거 어. 아! 선생님 요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유리화하니까 응. 왠지 그 유리가 그 유리수에서 유리 아닐까요? 혹시? 네. 맞아요. 네. 아 그럼 유리수가 되게 하는건가요 분모를? 응. 아! 그... 안녕하세요 건강한성연구소 구독자 여러분